안녕하세요. 김수석입니다 지금 저는 마리끌레르이월호화보촬영장에와있습니다 아! 와! 케이 민트 바다 아니다. 제가 그거 이짜 질문 많이 받았는데 저는 민트 조금 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 얼쥬아 얼주... 저는 아, 완전 무조건 아, 뜨아라못 뜨아 음왜 아, 뜨아 이빠다반반바도 없나요? 찡인애플 호다 다나 완전 혼들저 <웃음> 무조건 페파로 피자에 파인애플 토핑 추가합니다 엑스트라 토핑 추가 탑다다 뭐라고요? 정복하기 했어? 아니, 안녕! 헉? 두통은 <좀> 없다, 사줘! <목소리> 후라이드 양념 무조건 후라이드 음. 소스에 찍어먹는다 유자성 박찬혁 지금 유자성이지 박찬혁은 어디 갔는데요? 모르겠어요, 어디 갔는지 <목소리> 집에 사는 여자와 집을 사는 남자의 이야기 오랜만에 우리 각들카만나게 돼서 기분이 좋고요 자주 좀 놀러 오세요. 자주 좀 와요. 슈크리팜 불구는. 우리 월간집 방송이 이제 별로 안 남았네요. 너무너무 재밌게 잘 찍고 있으니까요. 꼭꼭 꼭 기대 많이 해주시고 시청해 주십시오. 요즘 시대에 필요한 웃음과 감동 그리고 아주 좋은 볼거리들이 많으니까요. 자신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, 우리 팬분들께 제안 드리겠습니다. 월간집 많이 사랑해 주세요.